더러움 주의! 저는 은가를 카림 없이 구해드립니다 더러울 수 있으니 밥 먹을 때, 소가 좋을 때, 기분 나쁠 때 보지 마세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곤장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바로 이성 제주도에 뭐 하러 왔느냐 뭐 하러 왔는데요? 바로 똥을 <목소리도> 풀어 왔습니다 바로 제가 똥을 풀었는데요 똥에서 사는 곤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새똥구리라는 곤충들입니다 새똥구리는 이제 주로 말똥, 막 소똥 이런 데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말똥에서 좀 찾으려고 합니다 한번 그럼 잡으러 가시죠 와 여러분 저희 허가를 받고 들어왔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화이트 초콜릿의 말 저거는 이제 밀크 초콜릿 어, 저제 섞인 것도 좀 있네요 아주 맛있게 생... 음... 아주 멋지게 생긴 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소들의 응가 같은데요 어, 뭔가 섬유질이 되게 많아요 섬유질이 되게 많고 뭔가 그냥 윗덩어리 같은데 파헤쳐 볼게요 제가 맨손으로 하기엔 좀 그렇고 오스매스굿와 아우 여러분 어우 냄새가 아주 좋은데요 진짜 핀셋이 안돼 근데 생각보다 냄새가 안 나는데요 이거? 냄새가 엄청 독할 줄 알았는데 별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안 아, 냄새 난다 아안 아, 냄새 아아 아. 여러분 이제 이건 덜 오래된 거 같은데 한번 볼게요 제가 자, 덜 오래된 거왜 없어요 내 똥꼬는 이미 죠아는 이미 좋아 여러분, 똥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. 야, 진짜 돌 같아요, 무슨 똥이. 국광 같이 생겼다. <웃음> 야, 근데 나오진 않는데요. 아, 여러분, 엄청난 평야입니다. 오, 저기 말들 지나간다. 가죽인 것 같은데요? 다크 초콜릿, 화이트 초콜릿, 그리고 저거는 뭐야? 밀크 초콜릿. 딱 맞군요. 뭐야, 느낌 있는 똥입니다, 이거. 한번 들어볼게요. 으 야, 이건 겁나 굵은데요? 뭔가 너무? 오, 오, 아 냄새, 우, 우, 냄새 아. 와 여러분 여기 새똥구리 뿔소똥구리 안컷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밟혀은것 같은데요 아, 아쉽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크다 이거 생각보다 애기뿔보다는 확실히 크네요 얘네가 와 여러분 지금 여기 뿔소똥구리 안컷이 나왔는데요 애기뿔도한 마리 나와줬는데 진짜 크기 차이 보세요 애기뿔은 스컷이거든요 얘는 얘는 안컷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큽니다 크기가 진짜 저희로 따지면 거의 머스러우먼급인데요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크기 차이가 오 여러분 여기이동 지금 들었는데 바로 애기뿔소똥구리 같거든요? 한번 꺼내볼게요 우리 성충대에서 나온 건가? 어, 어? 그런 것 같아요 와씨야 여러분 애기뿔소똥구리입니다 지금 멸종이 2급에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친구예요 이게 사, 차라리 뿔소똥구리보다더 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예쁜 뿔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멋집니다 여러분 오우 나파리스맨여 오우 우리 옆으로 이어졌습니다 음 와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애기뿔숫똥구리 앙컷입니다 아 처음부터 그러는데 이게 다리가 한쪽이좀 귀형인가? 좀 짧네요 이쪽이 이 친구는 이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쉽지만 스컷은 이제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뿔숫똥구리 스컷이 좀 예쁘긴 한데 발견을 못해서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뿔숫똥구리 앙컷과 애기뿔숫똥구리를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